먼저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내용 여러분들 교재 이렇게 있죠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발주처하고 뭐 발주처 하고뭐 발주처 그 다음에 또 협력 업체 간의 공중 간 시공 순서, 업무분 이런 것들 또 자재감정 ESG 근데 여기는 오늘 케이스에는 ESG 케이스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감리 쪽그 다음에 뭐 갈등 까다로운 인허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다아실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협상할 일이 꽤 많습니다 회사의 대리인 역할도 하면서 상대방의 대리인 역할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중가된 역할을 하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하지만 최종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모든 목적지나 그렇게 내가 상대방의 대리인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결 행동을 하고 하더라도 그 최종 목적지는 요 틀은 벗어나시면 안 돼요.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일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약서를 단순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락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만일의 경우를 대비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건상관례 따르고 나중에 소송 어떻게 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우리 문화고 이것이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돼. 상호 보이지 않게 약속된 게 있으니까 우리들만이 보이는 거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 해외 계약을 해외 공사할 때 해외 업체하고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 어 책임링 케이스가 적정 공사비 단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게 아마 협력업체하고 공사비였는데 협력업체가 제기하기에는 어, 발주처에서 이렇게 했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협력 말이 협력업체지만 되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건 책임님께 같은 경우 조인트 벤처 프로젝트에서 파트너사 우리 그 우리나라가 성과물에 대해서 기본 양식이 서로 다르다 그 의견이 있어 갖고 그래서 그러면 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책임님 케이스인데요. 중공업 보수 비용 절감을 하는데 플랜트 케이스인데 그다음에 안정인시설 운영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플랜트 운영 중 발생한 계기 손상 그래 갖고 이거 교체를 해달라 업체에서 이라고 발주처에서 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공 아마 중공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접지 불량에 대한 근거가 없다 우리 공사 잘못한 거없다 교체 없다는 그데 발주처는 글쎄 여기에는. 접지 불량에 따른 계기 손상이므로 교체를 해달라 우리는 의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장의 근거는 우리는 그런 프로젝트 수행중 확인돼 인스펙션하고 리포터 중간에 조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 내보고서도 테스트 보고서 이런 거갖고 문제 없었다 공사 중에 근데 여기 이제 설문지에는 발주처 근거는 제가 이제 못 봤던 것 같아요 발주처는 그냥 아, 접지 불량이니까 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그러면은 발발주차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저항을 다시 측정해 보고 이상 유무인지 확인해 보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어떤지 한번 보자. 그래서 결국은 최종 결과는 최종적으로 접지 관련 이상 없고 교체물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교체될 의미가 없는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향후 예방 차원에서 발주에서 그래서 써지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설치를 계획하고 우리가 기술 지원을 했다.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한거같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좀